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 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상표출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변리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받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범주 변리사라고 하고요. 어, 2014년부터 이제 변리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개업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나 상표 등 이제 지재권 출원이나 뭐 분쟁 업무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 상표 저작권 그리고 디자인권이 좀 주로 이슈가 되는데 그쪽 분야에서 좀 정기적으로 강의나 컨설팅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그 굉장히 많은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모두 다 담당을 또 해주고 계셔 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지금 분쟁 중인 사건들이 좀 많아서 쇼핑몰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아마 상표 출원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직접 하다가 결국은 변리사님을 찾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쇼핑몰 판매하실 때꼭 필요하신 내용들을 쏙쏙 많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 거는 쇼핑몰 창업자분들께서 상표 출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를 하시기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표 이제 뭐 기재권이 공통점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재권 이슈를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쇼핑몰이든 뭐든 이제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은 지재권 이슈는 반드시 터지게 되겠습니왜냐면잘 되면 그거를 따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좀 제가 기본적인 대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은좀 빨리 하실수록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게 좀 빨리 아낀 나중에 분쟁이 터진 다음에 그걸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골치도 아파지고 그래서 상표출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출원 절차는 많이 나와 있죠 뭐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영상도 있고, 유튜브에서 뭐 상표 출원만 검색해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하시면, 따라하시면 출원 절차는 출원 자체는 반나절? 아니, 하루면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표를 출원하실 때, 뭐, 이를테면 어떤 자기, 자기가 이제 쓰고 싶어 하는 상표가 있을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출원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사실 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문이 있고 뭐 영어가 있고 이러면 이거를 뭐 병기를 해서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문 따로 영문 따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류 쇼핑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의류 쇼핑몰이면 이거를 옷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의류 뭐 도소 매업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리사를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정말 그 상표나 뭐 출원하시려는 그 상표는 상품별로 권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출원하려는 상표랑 상품이 명확하게 특정이 돼 있으면 그걸 인터넷을 보고 따라하셔서 출원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좀 불확실하다, 라는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변리사를 찾는 게 아무래도 좀... 상표출원은 비용이 얼마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표출원 변리사수임비용이 제가 비싸면 뭐 개인이 하셔야, 하셔야 하시는 셔 하셔 게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상표출원 자체가 요즘에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리사를 찾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한테 맡기느냐 아니면 스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뭐 혼자 하실 거면 인터넷 보고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출원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고 다만 귀찮을 뿐이다 귀찮을 뿐이고 별리사한테 맡기신다고 하면 은 별리사한테 사용하시려는 그 상호랑 상품명이랑 사용하시려는 그 업종 그것만 알려주시면 아마 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네. 쇼핑몰 아직 열지도 않았어요 스마트 스토어 시작도 네. 않았어요 근데 이름 장명부터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그 장명을 할때그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꼭 상표 출원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일단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랑 되게 연결되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사업자 등록이랑 상표 등록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그야말로 상호를 등록을 하는 거 내가 세정에 신고를 하는 거고 사용하시려는 상표는 전혀 상호랑은 별개예요 상호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의 민족은 상표고 배달의 민족의 상호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죠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상호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우아한 형제들이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거고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전혀 그냥 개인으로 그냥 출원하시면 돼요. 음. 개인으로 출원해시면 되고, 뭐 법인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음. 사업자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 출원을 하시면 되고, 뭐 반드시 뭐 상별 출원이 반드시 최우선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사업 초기에 출원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BI, CI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회사의 이름, 컴퍼니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요거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아한 형제들 같은 이름인 거고 BI라고 하는 거는 이 우아한 형제들이 배달의 민족도 열수 있을 거고 배빈 마켓도 열수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브랜드들을 만들어내서 이 해당하는 분류마다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출원은 상표 출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초기 샐러들 스마트 스토어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이름, 장명, 이런 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상품도 올리고, 판매도 좀 하면서, 내가 습관, 이 조금 판매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아, 나는 이제는 제품을 어느 정도 제조해가지고, 내 브랜드로 해서 제품을 팔아보겠어.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 시작으로 해서 상표 출원에 대해 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고민하시고 등록하시고 여러분들의 제품을 홍보하시면서 판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들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초기 단계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실행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으시니까 우선 판매부터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 있는 질문 여기까지고요. 변리사님께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은 그 후에도 제가 별리사님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댓글에도 같이 회사 이름이랑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상담도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되죠? 네. 네, 좋습니다. <웃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하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